빠르게 날아간 미사일이 그대로 민간인 거주 건물을 타격합니다. 곧이어 아파트 상층부에선 연기가 치솟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사흘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가 미사일 공격을 앞세운 러시아군 총 공세,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에프를 향해 북쪽과 남쪽 등 여러 방향에서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키에프 중심 마이단 광장 주변 등지에선 격렬한 시가전이 펼쳐졌고, 시내 진입도로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차단했습니다. 키에프 외에도 흑해 연안의 도시 오데사, 마리우폴, 페르손등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후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198명이 숨지고 1,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